군맹무상, 무리군, 소경맹, 어루만질무, 코끼리상, 식견이 좁아 자기 주관대로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비유한다. 인도의 경면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주기 위해 군걸로 불러 모았다. 모두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어오게 하고는 소경들에게 만져보도록 했다. 이들이 코끼리 만져보는 일을 끝내자. 경면왕은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소. 장님들은 한결같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시오. 그중 상아를 만져본 소경이 대답했다. 모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귀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돌과 같습니다. 코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절구공이 같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널빤지 같습니다. 배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항아리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본 소경이 말했다. 새끼줄과 같습니다. 이처럼 소경들은 자신들이 만진 부위가 무엇과 같으냐만을 가지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다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대답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